시애틀인데, 시애틀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있었습니다 젠장 기는여냥는원입니다은 이곳은 이곳는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지은이곳 여기는 무슨 횡단보도 도 길어 겁나 가야 돼 참고로 시애틀 오시면 우리나라가 비둘기에 많듯이 여기는 까마귀가 많습니다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까마귀지 독수리지 w e going to w s t l a e Yeah, this only goes one way. This, this is the last one. So you're back coming on. Uh, thank you. Yeah, thank you. y yeah. e <웃음> <웃음> 저분 아니었으면 저희는 다른데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웃음> 올라가, 올라가면. 어. 우리가 여기 올라가 여기가 이렇가이렇대여가 여기가 이 여기가 이렇게. 여가이여가 이렇게. 여이 여기가 이나가이여가이렇가이렇 이렇게. 여이렇이이 아, 이거 시애틀. 느낌 나네요 사실 무슨 느낌인지모릅니다 퍼블릭 마켓 센터 유명한 약간. 가락시장 같은 느낌, 인가요가락시장가있는 <웃음> 놈. 지금 제가 과트 잃은 것같아요저기가껌이이래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로이러만이러로이자고 이러고, 이러고, 고이거 왠지 또한번더 내려가야 될것같아요껌벽에 가까이 와 있어요. 껌이, 껌이 많은 곳이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우. 껌벽이래요, 껌벽. 엄또 껌, 껌만 껌가득해주 이게 무슨 껌인가봐. 껌벽은 2015년 도시 미간과 위생상의 문제를 거론해서 당시 벽에 붙여있던 일톤 가량의 껌들을 모조리 제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거 작업이 끝난 지한 달도 안돼 다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벽에 껌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전 모습 그대로 껌벽이 완전히 부활하면서 이른바 인생사진명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스타벅스 1호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주소 있는 것들 항상. 못들어가겠지 저는 일단 앞에서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진제 찍어줘. 저희는 지금 다 놀고 다시 아, 호텔을 복귀합니다. 저희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웃음> 저희는 또 티켓을 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할때 출수 이걸 먼저, 이거 먼저 눌러요 그래서 여기 에? 어 맞다 눈에 음. 두개 안전 같겠습니다. 안전 것? 일단 시애틀은 좀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고 순박한 것 같고. 아무튼 뭔가 미국이 험난한 도시라고 했는데 시애틀은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 나 졸려서 그런 거 뭐. 드디 개고선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전날에 12시간 비행하면서 잠을 거의 못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뭐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저희가 일정이 시애틀 하루 있다가 다음날 바로 멕시코로 넘어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애틀 관광 명소를 구경하고 지금 텔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광 명소를 다던것 같아 좋았습니다 i o t